식사다. 이렇게 얘기어요 생존용이라는 게 이제 뭐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수 있는 식사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 프라이는 버터에 튀기듯이 살짝 부풀어 오르게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비법도 알려 주고요. 그리고 그릇에 밥과 계란 프라이를 담은 뒤에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는 김가를 뿌려서 비벼 먹는다. 이러면서 먹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장 계란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먹는 방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데